또나 너무 맛있어. 갑자. 와. 진짜 겁야야 진짜 겁나. 이거를 잡고 있는데 저 <웃음> 열매 떨어졌다니까 열매. <웃음> <웃음> 늦은 봄 3월달에 결실을 보게 된대 올해 정원이면 이번달 아니야? 이번에 아니야? 내년이야? 어? 저는 운세가 좋았습니다 <놀람> 눈은 안 아까? 눈이 너무 건조한데. <놀람> 잘갔다 와. 음, 무사히. 건강히. 간 없이. 갔다 와. 몸 건강한 게 제일 좋아. 알았지? 잘하고 와. 일년 뒤에 보자. 생행하고 있습니다. 손님 여러분께선. 됐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그가세요? 인천공항에는 44번 탑승구가 없습니다. 인천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브전나직골로 1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경유가왔왔습다다 무섭네, 씨. <웃음> 이팅 하네요. 아니, 너무 잘 먹고 밥안 먹을래, 넌냐? 잘됐는데 밖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, 어차피 못잘것 같은 거예요. 밤엔 괜찮을 나. 이렇게 어벙이였네요.